소아암 병동에 입원 중인 세살 도윤이 도윤이에게서 횡문 근육종이란 암이 발견된 건3년전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에 혹 가지고 태어나서 아픈 건까지는 몰랐다가 산부인과에서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윤이 상태를 보시더니 사실 선생님도 없고 우리 병원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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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한달전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김소윤 씨. 그때 저희가 여기였어요. 여기 집에서 이제 애기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애기가 기침만 하길래 얘가 추운가 해서 그냥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동네 소아과가 대부분 문을 닫은 토요일 오후.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이 근처 병원들은 다안 된다고 안 받아주셨고. 아이는 점점 나빠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방면 그 그다음, 다음에 땅쪽그 다음에 가는 길에 거부당하면 땅 쪽으로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안 되겠다면 수원으로 가달라고. 30여분을 헤매다 도착한 병원. 처음에는 그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분도 조금 원성이 높아져서 그니까 배드가 있냐 없냐, 진료가 안 되냐 그랬더니 아 그럼 환자가 원하면 와라. 원인은 급성 알러지. 다행히 주사를 맞고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기가 아픈데 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도 나름 수도권인데? 병원에선 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았던 걸까? 진료시간이 8시 반부터 5시까지거든요. 네. 예, 이때만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응급실인데도 이렇게 이 시간만 가능한가 보네요. 네, 예, 전문의가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소아과 교수님이 휴진이거나 그러면 그때도 불가능한 거죠. 병원을 찾아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성 경련이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계속 막 이. 토사물이 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산소 주고, 뭐, 석션 해주고 하면서 이제 119를 불렀죠. 그래서 다섯 군데, 세브란스 강국 삼성, 그 다음에 이대목동, 또 은평 성모, 서울대, 아산 연락을 했는데, 받을 수도 없고, 방도 없고, 뭐 등등.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몇 군데서 더 거절을 당하고, 그런 얘기들은 매일매일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 소아 응급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도 안된 영화. 그럼 오늘 심해진 거는 화천의뢰는 찍고 지금 얘기 듣고 바로 온 거. 아니 그냥 엄마 아빠 판단하시고. 가서 어. 다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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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진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12명, 전공인은 단 2명뿐입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수업까지 해야 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기존 의료진의 과로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데 다가오는 미래 또한 박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무도 지원을안 했고, 전국적으로도 전궁이 티오를 완전히 채운 병원은 정말 한 손가락 안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에선 인천지역 일선병원들의 장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아병동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료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실제 길병원은 지난 12월 입원 환자를 모두 내보내고 소아병동을 닫았습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다른 대형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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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세 군데 돌아왔다가 결국엔 여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데는 마트에 웃긴 이기지기는 없어요. 애기 기적귀는 없어요. 어른용 기적귀는 있어요.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어요.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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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32명 받고요. 이런, 이런 날들이 이제 네. 20명에서 30명이 쭉 만약에 지 지속되면 네. 운영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네. 운영할 되면. 수가 없죠. 간호사도 다 내보내야 되고요 간호사 한명 두고 해야죠. 뭐, 이러면. 음.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소아과를 찾는 수요도 줄었습니다. 진료비가 10년 전보다 감소한 건 19개 임상과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합니다. 중환자 진료에 따르는 부담감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더욱 키웠습니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짧은 시간 연이어 숨졌습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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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야구선수를 꿈꾸는 11살 정원이 누구보다 건강했던 정원이는 지난해 1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애기가 다리에 점상출혈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보자 그랬는데 계속 안 사라지길래 아동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가 피검사를 하는 곳이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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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서울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거점입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 3시간 반인데 고속도로가 밀리고 그러면 진짜 4시간 반 정도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내려가면 애가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드니까 찾다 보니까 SR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까지 여기서 이제 수사역까지 갔다가 익산으로 가요. 그럼 아빠가 이제 1시간 전주에서 익산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된대 차차로 이제 배웅으로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어 위에서 피난다. 어어 어, 각을 열심히 해야겠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쉼타에서 생활을 하고 항암 이제 중간에 쉴 때가 있어요. 뭐 일주일 정도 그때 내려가는 거예요. 집에 내려가서도 되게 불안한 게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차차할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체온계를 재요. 열 날까 봐. 좀 열이 났다 싶으면 이제 짐을 막 싸죠. 서울로 몰려드는 환자들.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만여 명이 소암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소아과 의원. 어린이 환자는 월 500엔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간신사 4명을 포함해 사무직까지 직원은 모두 8명. 그런데도 운영에 무리가 없는 건주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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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가적으로 이번 뭐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건좀 단기적으로 좀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음. 실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예, 그, 이렇게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 일행은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음. 계속 지속적으로 좀볼 예정이에요. 음.